이번 시간은 신형 소나타 DM8 순정 전방센서 장착입니다 한번쯤 전방센서 장착에 대해 고민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첫번째는 안전 두번째는 사고로 인한 범퍼 파손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정말 실용적인 튜닝이기에 추천드리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그럼 DM8 전방센서 장착 시작해볼까요? d m 8의 경우 전방센서 전용 그릴과 함께 교체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작업처럼 그릴 교체 없이 장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용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으며 작동도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그릴 교체는 필수가 아닙니다 참고로 d m 8은 8인치와 10.25인치 멀티미디어 디스플레이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옵션에 따라 나뉘는데요 전방센서 모니터링은 10.25인치에서만 계기판과 동시에 연동이 됩니다 8인치는 계기판에서만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만 큰 불편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제품은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전장품 작업이기에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합니다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탈거 시 혹시 모를 흠집을 미연에 방지해주고요 범퍼를 고정하는 볼트며 핀들을 모두 탈거합니다 d m 파의 시그니처인 데이라이트도 탈거를 진행합니다 고정 볼트를 탈거 후 범퍼 탈거 시 단섭이 되지 않도록 잘 고정해줍니다 에어 덕트도 탈거하고요 조심스럽게 범퍼를 탈거합니다 그릴 교체 없이 진행되기에 센서를 장착할 파츠를 분리합니다 순정 브라켓을 범퍼 및그릭쪽 패널에 열 융합으로 강력하게 고정 후 센서를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글루건을 이용해 접합부를 보기 좋게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끝 센서는 순정 브라켓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탈될 우려도 없고 좌우 사고로 인한 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해당 센서만 클립 방식으로 편리하게 개별 구체가 가능합니다 이제 탈거했던 부품들을 다시 장착해줍니다 실내로 들어올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를 이용해 엔진내 열로 인한 손상을 방지했습니다 링 단자를 이용해 접지도 튼튼하게 고정시켜주고요 전방세서 스위치로 교체하기 위해 전자식 기어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볼트 4개만 풀면 교체가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신품으로 교체후 커넥터도 잘 체결해 주고요 기어 스위치 어셈블리를 장착 후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PDW 스위치 인디케이터가 점등되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거했던 범퍼를 조립 후 전방 센서를 테스트해 볼까요? D단의 위치 후 좌측, 센터, 우측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지 방향및 거리에 따라 계기판에서 단계별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신호염을 표출하는 방식입니다. 후진 변속시 자동으로 PDW 기능이 켜지게 되며 전방센서 오프를 원할 시 스위치 한 번만 눌러주면 작동이 종료됩니다. 또한 후진시에는 전방, 좌, 우측만 센서가 작동하게 됩니다. 계기판 설정에서 주차거리 경고, 자동 켜짐 세팅까지 하면 비임팔 순정 전방센서 작업이 종료됩니다. 영상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10.25인치 디스플레이에서는 계기판과 동시에 전방 센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은 8인치가 장착된 차량으로 계기판만 모니터링되는 옵션입니다.